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춤추는 오늘 와신 은혜로, 오늘 은혜와 오늘 주는 즐거운 예배 오늘 하루 함께하는 오늘 와신 나님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네 우리를 구하시려 죄 없으신 어린 양이 땅에 오셨네 그를 믿는 자마다 지않 고, 영 원한 생명 을얻었 네.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약속 하신 영 원한 사랑 을. 좋아나시려 <목소나 시리오> 시